아플 i s 스 나라 a i n 얘들아 아래에 발자국 같은 게 있어 이게 뭐지? 음 치킨 발자국 같이 생겼는데 음, 닭발 맛있디 음. 어, 위에 뭐가 있는 거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리아가 리아가 진의 인간이 되었어 이거는 얘들아 리아가 진의 인간이 되었어 빨리 도망쳐야 돼나만맥셔와 <웃음> 그니까 너무 무섭다 자 여기 탈출해야 되는데 집이 왜 이렇게 어렵게 돼있냐? 이게 무슨 집이야 이거 누구 집이냐? 내 우리 집인데 어, 내가 이거 맨날, 왜 이렇게 이상한 데서 살아? 아 내가 맨날 엄마 몰래 p c 방 가가지고 엄마가 잠궈놓으셨어 너무 심각하네 이런데서 사람이 산다고? 어? 아. 우리 가, 우리 가족 집이야 욕하지 말아줘 어 미안해 미안못고 정돼줘 뭐 <웃음> 여기에 그 사다리를 놔야 되나 봐 노란색 사다리. 흠. 망치도 필요하고 여기 름도 필요하네. 와 어렵다. 노란색 사다리 구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이거 리아진에 보지도 못하고 그냥 탈출하겠는 걸. 리아진에 나 쫓아오는 중, 나 쫓아오는 중. 이거 뭐야? 이쪽 뭐야? 쫓아오는 쪽멀리아진에가 <웃음> <웃음> 진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오오 무서워. <웃음> 어? 어? 어? <웃음> 미아제가 날 살려줬어. 괜찮은 거지 미아가 날더길어 야, 나 <웃음> 아 다르, 다르. <웃음> 아 음, 음, 와,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웃겨. 라 노노라 노노라 노노라 노노라 노노라 노노라 노노라 노라 위에 있어? 아까 있던 것 같은데. 어, 저기 통로에 있네. 아, 었어죽으 버렸네. 못어 야, 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야, 리아가 <목소리> 고장 났어. 네. <목소리> 뭐야? <목소리> <목소리> 고장 났어. 리아 는데 이거 뭐? 아, 소. 어, 고 고쳤다. <목소리> <웃음> 주의, <roar> 진짜 <웃음> <웃음> <너무 싫어! 웃음> 아 진짜! 탈출이다! 어! 탈출했어! 어? 생빵이. 탈출 어떻게 해? 몰라! 문 열었어! 여유 탈출 할수 있어 3분 남았어! 저인가보다 <웃음> 으아! 탈출구야! 으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니, 용기 내봐. 아니, 용기가 안 나서 그렇죠. 탈출구가. 뭐야, 진짜 어디야? <웃음> <웃음> <웃음> 아니에. <웃음> 아니 그렇게 무서웠단 말이야. <웃음> 와. 구독. 이번엔 안 걸린 사람이 했으면 좋겠네. <웃음> 나안 했으면 좋겠네. 어유 리야. 나, 나 진해 그만하고 싶어. 리야 또 걸렸으면 좋겠다 그냥. 잘 보니까 뒤에 뭐가 내려오는 게 보였네. 아 어, 몰랐어? 몰랐어? 빛나던 몰랐어. 거 있었는데. 어? 댕댕이다 봤어. 이번에, 이번에 뱅뱅이다 왜 리아 같은데? 리아 아니야? 아야나 아니야 아니 계속 리아 위치만 보고 있잖아 얘 어?! 이게 <웃음> 뭔 소리야 에마 뱅뱅이다 이킬다 알던데 헉! <웃음> 벌써 다 외웠던데 아니, 지네는 어려워 나, 나 이상한 사람이 걸린 거같은데 자, 아이템 위치도 다 해던데? 뭔 소리야, 이게? 오? 오? 어? 아아아 댕댕이다! 귀여운데? 귀엽다고? 얘들아 도망치자! 오, 도망쳐. 이번에는 한번 클리어하는 느낌으로 빡겜 지네가 나타났대 오! 여기서 는데 빨간색 아 층이야. 일층일층층 알았어. 1층1층1층 1층. 1층? 오케이. 야! 어 아, 려주세요어려주세요어려주세요려주세요려주세요려아 달달띠. 아 지네밖에 못 하는구나 너는. 아 녀석 문을 닫고 대기하고 있었어. 아 더럽게 으 얘들아 파란색깔 열쇠 어디? 파란색깔? 그찮아아니 너무 징거나워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아미용아다도괜세요미용아 근데 너좀귀엽도미용아미용아미용아너 댕댕이 너댕댕이도 살짝 호감 가는걸? 오이형 <웃음> 호감형이라고? 어? <웃음> <웃음> 댕댕이가 늘어나잖아 오케오케오케 사다리 빨리빨리 어우 얘는 무슨 딸기 맛이 나네 아아아 <웃음> 어? <웃음> 거울로 음. 뛰어내리지마 <웃음> 왜? 죽어 <웃음> 죽어? 아. 나 이거 못참아 나 이거 못참는다 음.. 이걸로 한번 때려볼까? 해. 빵! 아 네, 아 역시 지내려는데는 어? 소주병이 딱이라니까 아 무슨 일 있던 거야? 오케.. 오케.. 벌칙 못가 오케 내가 전기실 문 열어.. 어? 어?! 문 열어!! 어?? 쟁의 맛이 날것 같구나. 여야. 아! 아, 어. 어. 어. 어. 벌써 나한테 두 어. 번이나 불렸는데 이제 죽을 때 되지 않았어? 아니. 어. <목소리> 어. 어. 짝등장아나 진짜 무서워. 이러지 마. 여맹군, 이러지 말 이러지 않으면 나를 바라봐 주지 도않은 걸? 망치 갖고 2 층으로. 어디 갔어? 어디 갔 어? 아, 나 모르는데. 헉? 이거 어디지 몰라. 아, 이거 떨어지면 잠깐 기절해? 어. 그러네. 그러네? 망치가 필요해. 망치. 야아 살려주라야 한 번만야. 한 번만. 야. 미워야, 미워야. 한, 번만 아, 야. 한 번만 살려주라 한 번만. 진에 다게 진에 인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오! 내가 죽고 있어. 나 죽으면 카드가 랜덤 스폰 될 거야. 찾아내대. 죽었나 음. 죽으면 음. 카드가 랜덤 스폰 될 거야! 잘 찾아야 돼! <웃음> 어. 어. 어. 야나 죽었어! 나 어. 뭐야! 나 살았다! 알았어 빨리 나오는 곳들로 와! 출구로! 카드키 갖고! 알았어! 미안! 열었어! 이 <웃음> 열고 나갔어 나는 <웃음> <웃음> 여면라 화이팅! 나 열어놨어! 애쪽에서 잠자는 거 같은데? 병을 찾아 병. 병. 음, 아까 부셨다 병맛을 보여주지. 안 음. 응, 음, 안 가? 응? 음? 음, 안 가? A few minutes later.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차피 내가 그했기 때문에 가볼 <웃음> 수도 있어. 오! 어? 예! 어떻게 <웃음> 뭐야! <웃음> 바보주 좋아요. 차를 타고 도망간다. 어?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데? 아, 이게 챕터 2도 있나 봐. 그래서 컵을 타고 탈출해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지행인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빅. 안녕